아, 성공 적인 직업 생활 이야. 성공한 직업 생활 이, 아 니라. 시험 시작까지 20분이 남아가지고,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집으로 가볼 시간입니다. 나 아, 피곤해요, 진짜. 피곤하고, 어, 진짜. 바빠. 창피한 편이니 아프, 아프대, 아프대. 아, 아파. 있겠어. 아, 아파. 아, 아파. 선생님, 저는 테, 아, 태수랑형민이랑 같이 안 들어갈래요. 저도요.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기 싫어요. 쌤, 몇다이갈 테니까? 아, 아, 안녕! 안녕! 안녕! 안녕! 안녕! 안 안녕! 안녕! 안녕! 안녕! 안녕! 안녕! 안 유치원생들만 주는 사탕, 고삼이 받아먹기, 이거 맞나요? 고삼이가 맞나요? 빼서은아니 배송한거 주신 거예요, 진짜. 사탕 잘 먹겠습니다. 코로나 검사 바꿔가지고, 혹시 몰라서, 다 각자 방에 있거든요? 그래서 이렇게 밥을 혼자 먹습니다. 노트북으로 이제, 재밌는 걸 찾아야죠. 그래도 라면은무못 참지? 마라탕 잘 먹겠습니다 아싸! 엄마 뭐, 좀조용이좀 해줄래? 마라탕 사줘가지고 저녁으로 마라탕 먹는데 다 먹을 수 있겠죠?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한데 레바라탕 네, 잘 먹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패션 루치 에이타 줬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가 집 앞에서 치킨을 받았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거 100번 써야돼, 100번. 시험 봐서 틀린거 아닌데, 수행평가로도 100번. 이게 빨리 되냐고. 나 머리.. 나 머리.. 나, 어난딱 아, 여기 가운데 찍힌 적이었어 근데 왜 찍고 와? 왜 이렇게 어 아니.. 내가 좀 옆에서 있었나봐 가운데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.. 나 머리 이렇게 하니까 복지식 부모님이 이렇게.. 시 찍어야 돼 응? 응? 맛 없어 헤비사이드 티브 좋지? 중이 Kau kena tuduh rakyat d i 리